안녕하세요 팝도사세 팝양입니다 오늘 산거는 여기 문맨의 C2 파운테인펜이고요그 다음에 반지 두개를 샀는데요 일단 반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지가 생각보다 조금 예상보다 엄청나게 크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반지부터 볼게요 반지 이거는 실버인데 실버인데 이걸예상대로 크기가 왔거든요 근데 일단 이건 은으로 만들어진거란 말이에요 은이랑 동이랑 만들어진건데 어... 생각대로 괜찮게 왔어요 생각대로 괜찮게 와서 크기를 조금만 늘려주면 될것 같은데 네 크기를 조금만 늘려주면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차용, 이거는 차용하고 촬영을 할게요 마음에 바로 들어 쏙 들어 어 근데 이거 빠지지가 않는다 크기 조금만 더 늘려야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죠 꽤나 예쁜 반지입니다 예쁜 반지 하나 얻었구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반지인데 이 반지가 이 반지가 금이란 말이에요 금인데 상당히 커요 네 엄청나게 커요 이게 <웃음> 미국 여성 평균 사이즈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크거든요 지금 상당히 엄청나게 커요 심지어 너무 커 잠시만 이게 금인데 야 이거 환불할 수도 없는데 이거 18K 골드거든요 18K 골드 도금인데 어... 네 상당히 난감하네요 일단 이거는 나중에 따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뭐 개조를 할수있으개조라 하고 끼고다니면 끼고다니는건데 이거는 상당히 커서 끼고다니기엔 무리있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주인공 만년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년필인데 일단 가위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 이게 저번에 저는 룸맨 M2 단 만년필을 한번 샀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온 C2 만년필 도 한번 새로 사봤습니다. 이것도 아이드로프 만년필인데요. 아이드로프 만년필 악 역시 여기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설명서가 하나 동봉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M2 단 만년필에 대한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M2 단 만년필, M2 단 만년필이나 C2 단 만년필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만년필 한 자루랑 그다음 스포이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따로 다른, 다른 거 없는 거 같고요. 이전에 박스가 절대 들어가 있는데, 뭔가 없어요. 뭔가 없고, 그냥 딱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네. 이번에도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도 상당히 잘 나온 것 같고, 네. 네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은 좋네요 네문맨 아이드로프 마니필입니다네 일단 여기까지 오늘의 팟도사수였고요네이 반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대양난감이네요 이 반지같은게 너무 커가지고 이거는 쓰기 너무 크다 이거는 나한테 쓰기 너무 크다 이거손큰 사람들한테 써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굉장히 커서 네. 굉장히 너무 큰 사이즈라서, 네. <웃음> 어, 너무 크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네요. 일단, 오늘의 파도서는 여기까지이구요. 일단, 문맨 C2에 대한 정보는 나중에 제가 처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가격을 만들었구나. M2, 다 에, C2 담 만렙필 같은, 이거 C2, 계속 C2인데, C2 파운데이션 인이 계속 M2로 있는데, 계속 c 어쨌든 C2의 파운테인 펜격 같은, 같은 경우에는 21달러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돈도 한, 한 23,000원 정도면 살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드로퍼 마녀필 입문자들에게 매우 좋은 마녀필인 것 같고요 여기까지 파조사제 파비양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